안녕하세요. 초론공인TV 소장 방희선입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18일 월요일 밤입니다. 한 해가 너무너무 빨리 다 지나가 버리더니 어느새 1월도 지금 절반이 넘어 버렸네요. 오늘은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멤버십 회원분들만 모시고 했던 그 업로드 내용 중에 이 부분은 같이 공유를 해서 같이 아는 게 훨씬 낫겠다 싶어서 하나만 짧게 초이스를 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어, 이해하기 쉽게 어, 실 예를 지금 현재 초롱부동산이 있는 그 현장인 대연 3구역을 예를 들고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대연 3구역은요, 2019년 4월 1일자로 관리 처분 인가를 받은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창 철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그 중에 있고요. 어, 요런 상태인데, 음, 오늘 이제 공부하고자 하는 거는, 어, 입주권을 샀을 경우에, 그, 지득세의 주택수로 카운트를 할 때, 이게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 작년, 5월 달에 철거되기 전에, 어, 대연 3월 예를 들어 하나 샀습니다. 취득세 1.1로 관리처분이 작년 4월에 났고 어, 그리고 올달에 주택인 상태를 매수를 했고 어, 그리고 철거는 어, 작년 12월에 철거가 되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집이 철거되고 없는 상태입니다. 매수는 올달에 했고 철거는 12월에 달 됐어요. 관리처분은 어, 작년 말고 재작년 4월 1일, 2019년 4월 1일 났기 때문에 신부는 승계조합원입니다. 어, 이런 상태에서, 어, 분은 만약에 대연, 어, 그 상부역에 하나가, 하나만 있다라고 가정을 할까요? 대연 상부역 하나만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렇게 있는 상태에서, 어, 이제 다른 주택을 하나를 더 살려고 해요. 다른 주택을 하나 더 살려고 한그 순간에는, 대연 3구역은 철거가 되고 없잖아요. 사려고 하는 그 집만 이제 집이고 대연 3은 철거된 입주권인 상태입니다. 이럴 때 새로 사는 그 집을 그냥 첫 번째 주택으로 보고 그냥 1.1% 취득세로 사는 건지 아니면 대연 3구역이 입주권인데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지금 철거되고 없는데 주택에 들어가서 주택으로 보고 이주택으로 보는 건지 두 번째 사는 집을 아니면 철거가 돼서 이거 없다고 보고 1주택인지 철거되기 전 주택수에 포함을 해서 이주택제를 사는 건지 를 한번 고민을 해보려고 해요. 이거는 만약에 내가 입주권을 8월 10일 이전에 상금을 쳤는데 어, 철거도 철거도 8월 11일까지 철거가 완료가 됐다 그러면 그거는 취득세 계산할 때는 주택수에 안 들어갑니다 내가 두 번째 집을 살때 근데 나는 잔금을 작년 5월에 쳤어요 8월 10일 그 이전에 잔금을 쳤어요 근데 철거를 작년 8월 10일 이후에 철거를 만약 했다 작년 12월에 만약 철거됐다 이러면 그거는 내가 지금 오늘 현재 다른 주택을 사는 이 순간에 대은삼은 현재는 철거되고 없다 할지라도 작년 8월 10일 이후에 철거가 됐다고 라 하면 그건 주택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장금을 비록 작년 8월 11일 그 이전 5월달이든 4월달이든 그 어느 때 치더라도 철거가 그 이후에 된 거는 주택수에 고스란히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다음 달에 어떤 뭐 다른 레전드를 하나 살려고 하시는 분이다. 대연삼 철거가 작년 12월에 됐다. 그러면 2주택 취득세가 되는 거죠. 2주택 취득세가. 그러면 대연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정에 있는 상태를 가지고 있고 조정에 있는 집을 샀다. 양도세는 차치하고 취득세만 놓고 볼 때는 그분은 대연삼을 1년 안에 처분을 해야 레전드 취득세가 8.4로 안 바뀌고 그대로 1.1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알고 나면 굉장히 쉬운데 모르면 진짜 세금이 몇 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할수 있습니다. 짧게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주택 대연 3구역을 샀는데 여기는 관리처분 인가가 2019년 4월 1일 그러니까 관리처분 후에 집을 샀는데 승계조합은인데요 자격은 철거 안된 집을 샀습니다. 작년 8월 11일 거의 이전에 철거 안된 주택을 샀습니다. 취득세 1.1을 내고 나는 잔금은 8월 1 0일 이전에 쳤어요. 우리가 그 취득세에 포함하는 분양권과 입주권은 작년 8월 1 0일 이후에 매수한 분양권 입주권은 철거된 걸 사더라도 주택수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나는 잔금을 작년 5월 달에 쳤다. 만약에 4월 달에 쳤다. 작년 7월 달에 쳤다. 뭐 이런 경우 잔금 다 쳤어요. 근데 철거를 8월 1 0일 이후에 한 그런 그 입주권은 전부 지득세 계산할 때는 주택에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택을 만약에 이제 일시적 일가구 이주택은 중과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주택을 그냥 중과 안된 1에서 3% 사이 주택 요율로 지득을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 둘다 조정조정이 있다. 앞에 집은 무조건 1년 안에 팔아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철거된 입주권은 8월 10일 이후에 취득한 거는 다 들어가지만 그전 거는 그 전에 잔금 쳐도 철거가 8월 10일 이후에 됐다 하면 주택수의 카운터 철거일 그 날이 그냥 내가 그 집을 취득한 날이라고 보면 된대요. 나는 그 전에 잔금을 쳤어도 그 취득을 그러면 8월 10일 이후에 한 걸로 보는 거예요. 철거를 그 이후에 하면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는 그런 내용이죠. 아이고 난 올달에 샀는데 룰루랄라 입주권 8월 10일 이전에 샀네 나중에 다른거 살때이집 철거되고 없어 주택수에 빼야지 세금 몇천만원 왔다갔다 합니다 심각하게 참고하셔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웃음> 아, 오늘 여기까지 하고 퇴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